쉬는 시간 끝났고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다 하셨을 테니까 리플 보겠습니다 리플 여러분들 리플 자 리플 같은 경우는 470원에서 매수 자리 잡는 게 상당히 좋은 자리가 나온다 말씀드렸어요 왜냐면은 손익비가 470원 이 밑으로 빠지면은 바로 그냥 손절치면 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 470원 그냥, 이 트렌드 믿고, 타볼만 하다라고 했는데, 뚫었죠. 뚫었어. 그래서, 한 13%까지 바로, 어, 13%까지 바로, 슈팅이 나왔네요. 슈팅이 나온 다음에, 근데 560원까지는 일단은, 타겟으로 좀 잡아볼 수 있는 가격이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꼬리 기준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조금은 좀타이트하게 잡았었어야 됐나봐. 그쵸? 꼬리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요, 요만큼의 좀 오차 범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 560원, 566원보다 조금 못가서 한 550원 사이, 550원 정도? 응. 550원 정도에서의 어, 저항이 나온 상황이에요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 우리 그때 여기에서 매수 하신 분들은 560원 요 부근에서 한번 매도 매도 한번 털고 다시 한번 들어갈 계획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단부 저항 찍고 다시 조금 어, 아래로 가려는 그런 모습이 조금은 보이고 있어요. 자 두번째 관점은 뭐냐면은 두번째 관점 왜냐면 아까 그렸던게 맞아. 아까 그렸던게 맞고 560원이 진짜 이 채널의 요 고점이야.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기존에 강력하게 저항 지점으로 작용했던 이 500원 그리고 이후에 여기가 진짜 끝판왕이지? 520원 만약에 여기서 지지를 받는다 520원 지지 받으면요 지지받고 반등해서 진짜 560원 뚫으러 가는 움직임도 충분히 나올 수있어요 충분히 아까 비트코인도 그렇고 그 반등에 대한 조건부를 걸면서 상,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추가 상승을 한다고 해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아까처럼 9800에서 만불에서 만불에 형성되어 있는 저항지점이 뭐 그렇게 멀리 있진 않잖아요. 리플도 마찬가지예요. 추가적으로 오른다라고 해, 오른다라고 해도 어, 최대 566원 어, 여기에서의 매도는 분명한 거죠. 여기에서 매도가 매도가 분명한 거기 때문에 한번 털어줘야 돼. 여기서는 한번 털어줘야 돼. 어, 숙명의 매도 지점. 여기에서 털더라도 뭐 다시 한번 뭐 520원, 530원 지지받고 뭐 바로 갈 수도 있어요. 그건뭐복이지 개인 복이지 근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다 쳐도 얘를 이 매, 이 매도 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어, 이도 저도안 되죠. 이도 저도안 돼. 해외는 520이 뚫렸고, 국내는 지지받고 있는 기준점 어디서 해? 외가 520이 뚫렸다는 게 달러 기준으로 환산한 거죠. 근데 그거는 뭐 가격 환산점보다는 차트에 대한 파동 관점으로 좀 자, 다시 분석을 별개로 하는 게 좋아요. 리플 그래서 달러 차트로도 한번 볼게요. 달러 차트로도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520원 원화 차트, 업비트 원화 차트 기준으로 보면은, 520원 지지 성공하면은, 차례대로 추가적으로 560원까지도 추가 슈팅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한번, 어, 한번 매도를 진행을 하고, 수익 실현을 한 다음에, 수익 실현을 한 다음에, 어, 추가적인 재진입 자리를 노리는 게 훨씬 낫다. 재진입 그런 거 못하고 뭐 스트레스, 매매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뭐 두세요. 어차피 뭐, 팔라고 해도 안 파시는 분들이니까 어쩔 수 없죠. 뭐. 우리 크립토매이저 쓰시는 분들은 뭐 걱정할 거 없죠. 크립토매이저 쓰시는 분들은 만약에 리플 이거, 이거 미러링 전략이 안 나갔어요. 미러링 전략이 안나갔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한번 매도 주문 1차, 가격도 점매도 1차 여기서 주문 한번 넣고 그리고 한 520에서 한530 정도 어, 매수 주문 동시에 걸어주면은 요 움직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 요런 식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 은다 먹을 수 있다는 거지 자, 어 그래서 리플은 520원이 상당히 중요한 가격이다 라고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5 2 0원뭐 간당간당하죠 근데 어, 간당간당해요 조금 낮춰야겠다 510, 515원 어. <웃음> 515원 네 청명님 감사합니다 515원 왜 여기가 중요하냐 여기가 왜 중요하냐 한번 볼게요 일단 뭐 얘는 제끼고 이후에 오, 이전에 560원 한번 찍고 한번 강력하게 떨궜었죠 그래서 430아 코빅 기준이구나 이건 440원 440원 여기 어, a b 그리고 c 지점 눌림목 나오면서 여기서 618 지지선이었어요 618 지지선에서 지지받고 추가적으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5 6 0원 결국 못 들었어요. 어, 이렇게 가면서 여기에서 매물대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크게 보면 은뭐 더블탑 관점으로 볼수 있고 여기를 이제 목선으로 볼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더블탑 관점으로 패턴, 하락에 대한 목표값을 다 충족을 했습니다. 이만큼에 이만큼에 대한 목표값 충족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락에 대한 목표값을 충족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하는데 어, 부담은 조금 덜어준 상황이죠. 그리고 어, 이전에 헤드앤숄, 그 더블탑 패턴에 대한 목선이 515원이었으니까 여기에서 한번 음, 강력하게 저항이 나왔어요. 리테스트였죠. 여기서 리테스트 주고 그대로 어, 추가적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떨어졌는데, 리테스트라고 하는 건 이전에 강력하게 지지선으로 형성했던 이 515원에 대한 어, 역할 바꿈을 확인하는 게 우리 리테스트잖아요. 그쵸? 근데 리테스트를 뚫어버렸어. 그럼 반대의 리테스트 경우도 상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이전에 저항 지점을 뚫게 되면은 얘가 지지선으로 역할 바꿈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확인하러 오는 움직임이 지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당장 음봉 나온다고 두려워하고 뭐 리플 설거지다 떨, 뭐 리도 속이다 할 필요 없이요. 어, 그냥 이렇게 차트기 차트 기반으로 객관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은 음, 해보면은 기회는 또 보여요. 그렇 그래서 어, 510원, 510원에서 500원 사이 요지점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마무리 된다고 하면은 마무리 된다고 하면은 어, 추가적으로 560원까지 다시 한번 갈수 있다. 타겟 자체가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 뭐 그닥 그닥 조금 그래. 470원어, 470원에서는 꽤 괜찮았죠. 20% 타겟이었으니까. 여기서는 좀 10% 반토막 수익률 예상 수익률이 반토막 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천드리진 않고요. 어, 지금 여기에서 매수 받아볼만 하실 분들은 이제 첫 번째 470원에서 못 탔던 분들 470원 못 탔다. 두 번째 어, 아는 사람이 470원에 탔어. 아는 사람 타인 타인으로 하면 쪼그렇다 지인 지인이 탔어. 그리고 세 번째 배가 아파. 그게 배가 아파. 이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시는 분들은요, 어, 저게 사세요. 병나, 병나. 어, 저게 사세요. 520원, 510원에서 520원 저게 사세요. 음, 저게 사시고요. 손절만 잘 지키면 돼요. 손절은 한 500원, 500원으로 끊으면 되겠네. 저. 남잘 된다고 배아파하지 마세요. 네. 뭐,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면 좋죠. 여러분들도 잘 되면 되지. 네. 여러분들도 잘 되면 돼요. 자, 그래서, 리플 원화 같은 경우는, 어, 정리를 해보면은, 두 가지 경우다. 두 가지 경우. 두 가지 경우. 일단은, 지금, 지금 상승분에 대한 저항이 550원. 결국, 얘 꼬리들, 꼬리들은,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에서 제외되고 결국 몸통 기준으로 그은 이 채널에서 상단선이 550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채널 안에서의 움직임을 충족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래로 어, 내다고는 그러한 움직임을 예상해 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500원 다시 깨지겠죠. 500원 깨지면 은 다시 한번 500원이 깨지는 게 아니죠. 5 1 0원이 깨지는 거고 다시 500원, 부근, 500원 부근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은 다음 매수자리는 이제 500원이죠. 500원 500원 그리고 두 번째 가능성은 두 번째 전략. 두 번째는 아까 그런 게 맞아요. 금요일 날 그런 게 맞아요. 저번 주에 금요일 560원이 진짜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채널 상단까지 닿지 않았어. 닿지 않고 지금은 이 515원이라는 강력한 저항선을 돌파한 뒤에 리테스트한 움직임으로 볼수 있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515원 내지 500원 사이에서의 반등을 형성해서 560원까지는 결코, 결국 터치하는 그러한 시나리오가 두 번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515원에서 500원 사이 이 가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됐죠? 그렇죠? 깔끔하다, 정리. 깔끔해.